바지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바지가 지금 이렇게 허리가 지금 너무 많이 줄여야 됩니다. 허리를 보니까 5인치를 줄여야 돼요. 허리를, 허리를 5인치를 줄여야 되는데 허리를 5인치를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지는? 바지가 굉장히 큰 바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지를 얻었대요. 근데 원단이 너무 좋아요. 180수 정도 되겠는데요. 기장도 좀 줄일 거고요. 이렇게 해놨고요. 허리를 어떻게 줄이냐면은, 줄이 때게. 이렇게 지금 되 있잖아요. 일단 이걸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얼마 줄일 거인가. 그래야 나중에 이제 보면서 참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지금, 어, 엉덩이가, 엉덩이를 먼저 봐야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사이즈가, 엉덩이 사이즈가 얼마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이즈가 40 정도 되면 되겠습니다. 40. 이렇게 되어있습니 네. 지금 5인치를 줄일 때는 이렇게 줄이면 됩니다. 이 다트선에서 여기서 여기 1인치, 여기 1인치, 사틀를잡아주면 2인치가 줄어들죠. 그러면 이쪽에서 1인치, 2인치, 4인치죠. 이쪽에서 1인치가지면 5인치가 니요 그러면 이렇게 싹 뜯어야 되겠잖아요. 지금 예.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싹 이렇게 뜯어야 되겠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머니를 안 뜯고요 하려면 이런 식으로 주머니가 한5미 m 정도 들어가거든요 주머니가 그래도 5미 m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쪽 반대편도 지금 주머니를 안 뜯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쉬운 방법대로 좀 여름을 좀 피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여기 지금 허리가 이쪽에서 2인치가 지금 없어지는 거죠. 나머지 힙 사이즈는 뒤쪽으로 해서 뒤에서 찾으면 됩니다. 지금 여기 2인치양쪽 2인치. 여기, 지금, 여기는 거시기로 처리할 거예요. 다트로 처리 안 하고요. 주름으로. 이렇게 작게끔, 1인치만.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하려면은, 앞판 다트를로 먼저, 주름을 하나 잡아주겠습니다. 1인치만. 1인치 정도 잡는 것은, 괜찮아요. 별로 표시 안 납니다. 한 바지처럼. 주머니 끝나는 부분까지. 주머니 술이 끝나는 부분. 근데 이건 상관없죠, 지금. 그러면, 1인치, 2인치가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그냥 반대편으로 마찬가지 재단할 때, 이제, 뒤판 칠 때, 이렇게 쳐내면 되겠죠. 시접을 잘 집어 넣어주고요. 밑에 칠을 약간 당겨주고, 그대로, 이 안쪽에다가 안 보이게 고가면니다여기는 오비를 안에서 당겨줍니다. 이렇게. 당겨주고, 그대로 쭉지나가니다 안에서 안 땡겨지면 밀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기가 꼬예요. 시접이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거 이제 그냥 달아주면 됩니다. 이데요 밑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나요? 네. 이것도 이렇게 돌아갔네요 이게 한 중앙으로 와야 돼 이렇게. 근데 이제 뭐 뜯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만디를 박는데요. 여기서, 여기서 박아놓은 표시가 나잖아요. 실 색깔이 약간 나니까. 저 밑에 쪽에서. 그 이렇게 하 그대로 올라오면 됩니다. 그 위에다 박음선 위에다가. 그 얼른 봐서 색깔이 다른지 모르거든요. 여기는 막, 희귀 엉망진창이지만은, 밖에보면 거의 모르겠잖아요, 지금. 표시가 안 나죠, 거의. 눈 속이 많은 거죠. 그럼 이제 재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이렇게 다가왔거든요. 이 앞판에서 1인치, 2인치 줄였고요. 여기서 1인치 줄였고, 2인치잖아요. 지금 이쪽에2 1인치만 되면은, 1인치, 3인 6인치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나봐요. 내가 아까 표시를 그 했었는데, 이 선이 맞는 선입니다. 오기선입니다 오늘 여기 허리가 몇이냐면은, 32네요. 허리가 32. 아니고 이게 남의 옷이다 보니까 큰 사람 입던 옷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줄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그래서 하니까 또 되잖아요. 일단 이거 끊어볼고요 너무 크니까 이 허리가 지금 여기다 맞출 거예요. 이 재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을 이렇게 맞춰주겠죠. 똑같이 맞추고요. 이렇게 놓고요. 이 엉덩이를 쳐내야 되잖아요. 엉덩이가 4 0이안 나와 이거는데 위에서만. 허리에서만 쳐냈으니까 엉덩이는 지금 안 쳐냈잖아요. 40이 넘어야 되는데 그러 그래야 되죠. 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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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번 볼까요? 힐이 40이 나와야 되는데 커도40 이거 우뇌 넣고 4 5이 지금 안 되는 너무너무 많지 않나요? 이렇게 펴보겠습니다 펴서 펴서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주름까지 싹 펴지면은 되면, 약간 적을 수도 있겠는데, 너무 좀 많이 잘랐는데, 여기 최대한 살려서 박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박볼까요 맞습니다, 여기는. 최대한 박을 때게, 여기서 박을 때게, 이렇게 박아야 될것 같아요.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딴데다 이럴 경우는 이렇게 나도 됩니다. 자, 박을 때 이제 이렇게 박을 겁니다. 이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허벅지 재단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여기 다리통은 상당히 여유양이 없습니다, 이 허벅지가 약간 있잖아요. 근데 고마대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것만 쳐내버리겠습니다. 이 반인치. 여기 박혀있었잖아요. 반인치 정도 쳐내이 허벅다리 쪽은, 장단지 쪽은 별로 안 치는 거예요, 지금. 장단지 쪽은 최대한 적혀요 여기는 아까 제가 4인치 반만 하면 되잖아요 가위치 밀어놨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빼주겠습니다 여기가 오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가 너무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가 푹솟사 올랐어요 그래서 이새 조만 두고 잘라 버리겠습니다 에는 여유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주름바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많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를 쳐버리면 지금 장탄지가 운동을 해서 많이 넓은데. 같이 쳐버리면은 적어집니다. 이는 이제, 이제 바꼈던 선이고 반치를 쳐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바로 가면 됩니다. 그 천이 필요 없어요. 이 앞판을 보면은 앞판은 거의 괜찮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판은 수정을 안 하고 부위만 수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단은 다 끝났네요 이제 어바라코 쳐서 박으면 완성 되는 겁니다 이제 박아왔습니다 이렇게 오버라코 쳐가지고 박아 왔을 때 다릴 때기 항상 한쪽으로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다려져는거고쫙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 지금 앞뒤를 맞춰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늘려줘야 되겠죠. 안에서 당기니까. 여기를 안 늘려주면 옷을 입었을 때 옷이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생기지역 3게 박었네요. 4 5 정도. 먼저 꺾으면서 표시를 해놨었잖아요. 이지식은 이게 좀 다릴때 게좀 중요해요. 맨 마지막에 다림질 할 때. 그 부분만 딱 지켜주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단 뜨고 뒤에 허리 받고 일단 스피 뜨고 그러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래 가지 마무리할 때맨 마지막에 다려줄 때가 그때가 좀 중요하거든요 한 두어 가지만 참작하면 되는 거 이제 다 박아왔고요 지금 이제,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다리만 주면 끝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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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봐가지고 해야 돼요. 이게 음식이 여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쪽도 그런가 볼까요? 좀 주름을 잡고 주름과 주름을 이렇게 주머니 뒤를 잡히고 요 여기 재봉선을 맞춰주는 거죠. 손으로 감다고거든요 처음 초보자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봐야 돼요. 이렇게 맞춰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오래 오래 해본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손으로 딱 만져보면 안면 돼요. 재봉선이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요. 반듯하게. 렇게아 앞판 먼저, 또 대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뒷부분. 다른 데는 대충 해도 되지만은, 여기는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 남자분들 뒤에, 뒷주머니가 있으니까, 뒷주머니 쪽에 지금 접혀있는 양을 떼주는 거예요, 지금. 뒷부분을 만들어주는 거니다 지금. 그냥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곡선 옷이. 그럼 그대로 잡습니다은 젖은 젖은 젖은 젖 아까 지금 은 젖은 젖은 젖은 젖빠 젖은 젖은 젖은 젖은 젖은 젖다고는 제공선을 맞춰줘야 되지. 제공선을. 맞추고, 감도 맞추고. 여기도 맞추고. 일직선으로 음, 음, 음, 음. 딱 떨어지잖아요, 이게. 자 이러면 미는 게 아니라 살짝은 그려가지고 넣는 거예요, 미는 거예요. 이거 조금 전에. 그 뒤에 하면서 접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손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놓고 이렇게 겹치겠느냐가 빼주는 거예요. 왼손으로. 그래서 곡선을 만들고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최에다 뺀다고 뺐는데, 그럴 것 같아요. 직선으로 나와야 되는데 약간 좀 안나올 것같아요 그래서 하면은 여기서 이제 오른쪽 주머니부터 오른쪽 주머니부터 아까 박아놓은 데니까 울잖아요 이게싹 박아줍니다 가지고 주름을 펴져봅니다. 지금 어? 주름이 카마가 되잖아요. 지금 주름 양이 많은 것 같지 않고 남자 옷이고 여자 옷이고 여기가 잘 나와야 됩니다. 동그랗게. 그냥 옷을 입었을때 안으로요 시프 끝까지 너무 잡혔지, 이게 되게 잡혔죠 지금 여기 주름이 다트가 이정도만 있으면 다트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잘 몰라요 주름 주름이 이 지금 아까 이게 엉덩이가 만들기 전에 재보니까 40이 안되고 39였거든요 39나 40정도 나오면 딱 맞습니다 중쪽에 맞춰서 펴줘야 되겠죠 다 완성된겁니다. 그럼 한번 사이즈를 한번 재볼까요? 봐가지고 괜찮잖아요 지금 이렇게 양쪽에 재봉선을 잡았을때 그게 똑같이 다르집니다. 정상에다 먹어야죠. 힙사이즈 한번 봐볼까요? 거의 맞습니다. 39 정확한 거 정확해 옷이 잘 맞는다고 봐야죠 에? 기가 막힌 옷뿐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옷을 놨을 때 그냥 이렇게 곡선이 나와야 됩니다, 옷이. 그래만잘 떨어진 옷이네요. 잘 나왔습니다. 대리구십.